어, 어깨가 많아 응, 응. 엄마가 운전하는데? 응. 아. 가수가 꾸미셨어요 아니요 야, 오늘은 금요일이고 제가 금토를 쉬잖아요 그리고 와이프는 지금 이제 퇴근을 하고 어 이제 와서 딸내미 학원 갔다 이제 와서 이제 주말에 주말에 이제 어뭘 먹어야 될지 이제 고민 끝에 와이프랑 저랑 밖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보니까 뭐 집에서 밥 먹을 일은 없지만 어쨌든 딸내미는 밥을 집에서 먹어야 되는거고 과자 부스러기 몇가지 담고 뭐 야채 담고 과일 좀 담고 뭐 이러다 보면은 10만원 훌쩍 넘기지 않을까 또 거기서 또그 와중에 또 몇가지 빼내느라고 또, 아, 또 어, 장보러 왔으니까 왜 안오지? 정말 10만원만 사겠다는 결련한 의지 어쩐지 좋아요 엄마가 딱 10만원만 뽑았어 오늘 장은 딱 10만원으로 해결 오늘 많이 사지 말래 음, 응. 허전해지지가 않닌데왜 물건을... 물건을 사고 나면... 왜 허전해... 물건을 사기 전에는 사람이 기대하고 막 그러잖아. 응. 근데 막상 내 걸로 딱 가지고 나면, 내게 되는 순간 공허함이 오는 거야. 빠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아빠랑 반들이 와서 아빠가 사줄게. 안될것 같아, 엄마. 가자! 14,000원, 7,000원, 21,000원, 3,000원, 21 55,000원, 60,000원, 90,000원, 지금 거의 90,000원 샀어8 3 7 우와. 몇개 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휴지. 피지 하나 했는데 8만 3천 원나 왔어. 결국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걸산건 아니잖아. 어. 결국은 장을 다시 보러 나왔습니다. 괜한 짓을 하는 바람에 두번장 보러 나왔어요. 코스트코 간 김에 그냥 왕창 샀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주아는 먹고 싶은 거 없어? 없다. 아무것도? 어. 안 먹어? 예의상 네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면 잘... <웃음> 사실 올해 들어서 저희 부부는 수입의 70%를 저축하고 30%를 지출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적인 물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없다고 라 판단을 해서 수입의 60%를 저축하고 40%를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더니 조금은 더 사람답게 살수 있는 비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딸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껴 쓰고 저축하고 그렇게 살면 돈은 모입니다. 하지만 그건 엄마 아빠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한테까지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되 기본적인 거, 하고 싶은 거, 꿈을 꾸는 거 들은 이루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저도 아직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정말 많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죠? 근데 그걸 다 하기에는 머리가 부족. 욕심은 조금은 접어두고 아, 뭔가 해탈의 경지에 오른 종교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아야 이모님 같아. 바코드 찍는 모습이 얼마나 왔어? 25,030. 이거 한 4일치지 먹을 거. 아니, 이거 하루치야? 와. 비밀번호 뭐야? 아, 140포인트를 <웃음> 왜써 여기다가 내가 열심히 모은건데 좀 모았다 쓰자 역시 반찬은 고기 반찬이 최고죠 고기가 없으면 밥이 아니에요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정말 필요한 물건만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사고 있습니다 아, 물론 대형마트에 가서 고기를 벌크로 한방에 사면 싼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는게 반이에요 그냥 저희는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장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아끼면 똥된다 요 평균 한달 식비가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 이게 많이 쓰는 건지 적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인 가족 한달 평균 식비 7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배달 음식은 어, 지난 한 달간은 단한 번도 어, 한 번도 사 먹지 않았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인 부분이다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